네, 저희는 후업이 글로벌 엘리트 미더베, 어, 참석해에 있습니다. 지금 행사 시작하려고 하는데,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아직 감이 안 잡히네. 요 후업이 멘투맨도 받았어요. 후업이 멘투맨 이거 좀 들어주세요. 선생님. 생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. 후업이 엘리트. 밖에서는 절대 안 입고 다닐 것 같은 맨투맨. 잠옷으로 아주 예쁘게 입을 것 같은. 후업이. 후업이 엘리트. 어, 현재 현장에서 에어드롭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퀴즈 이벤트랑 뭐 럭키박스 명함 넣는 건데 이거 뭐 명함 없는 픽방들은못 뭐 넣겠네 그냥 전업 투자자들은 못 넣을 것 같아 SNS 공유 이벤트인데 화면에 맨 처음에 이게 오 h t 라고 돼있어서 이던 줄 알았는데 보니까 후오비 토큰이었어 끝도 없죠 저희 전산보다 조금 여기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힘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지침들과 호비의 네, 콜라보로 통해서 글로벌 거래소를 함께 성장시키고 집와 함께 엘리츠들도 엘리츠 동반 보이네. 성장한다는 것을 보면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어, 엘리츠는 여러 가지 네 저희 이제 호흡이 미드업 끝나고 이제 다들 집에 가고 네, 있는데요 집에 가고 오늘 어땠나요? 아 오늘 벌써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<웃음> 네 그래도 이제 호흡이 토큰 네, 저희가 상품을 받아서 어, 그 교, 보여주세요 그거, 그거. 보여드려야 당첨된 되나요? 거 네. 그거 제출하고 왔어요 <웃음> 제출하고 왔는데 당첨된 네. 거를 아, 네. 적어서? 아 적어서 아 15개 제가 받아고 왔고요 그래도 남는 장사했네 네. 어, 그래 저희가 뭐 호흡이 엘리트를 이제 하게 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게 된다면 꼭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브로 네, 하시고 로우는 브로우는 브